사과나무가 이제 여기 잎이 나면서 가지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4만주 심겨져 있으니까 4만개 꽂아야죠 몇개요? 4만개 <웃음> 아 요렇게 지금 고라니가? 네 고라니가 지금 밭에 들어오면 요 비닐을 다 찢어버리면서 이 밭을 엉망으로 만들기 때문에 아... 저렇게 그물망을 해야 되고 <웃음> 네, 저는 지금 경북 구미에 슈퍼농부의사과밭에 나와있는데요. 야, 나무젓가락을 꼽아놓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슈퍼농부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음, 네, 사과 나무가 이제 여기 잎이 나면서 가지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나무가 직선으로 똑바로 클수 있게끔 이렇게 지주를 세워주는 겁니다. 아 지주를. 네. 몇 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사만 주 심겨져 있으니까 사만 개 꽂아야죠. 몇 개요? 사만 개. 4만 개 꽂는 <웃음> 데 얼마나 시간 걸려요? 어 지금 3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웃음> 사과나무가 지주대를 안 세우고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 크고 싶은 대로 이렇게 모양이 안 나오겠죠 지주대를 세우고 어, 여기 순에서 이렇게 맨 위에 순이 올라오고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오면서 여기에다가 고정을 시켜 주는 겁니다 음. 그러면 요 지주 따라서 하늘 위로 직선으로 똑바로 크겠죠 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 위에 순을 요게 다 고정시켜주기 위해서, 음. 이렇게 지금 지주대를 다 세우는 겁니다. 네, 메뉴에 올라온 요 순을 키워서 이제 그대로 음. 1m80에서 2m까지 이렇게 오는가? 빼 올리는 겁니다. 직선으로 크는 건 하늘 위로 나무가 클수 있게끔 하는 거고, 요 같은 경우는 약간 눕혀서 옆으로, 음.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눕히는 겁니다. 나중에, 나중에 그, 과소가면,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있고. 그렇지, 옆으로 이렇게 그냥, 양쪽, 옆으로 네, 양쪽 옆에서 사과 따기가 훨씬 쉽죠? 예, 아, 네, 그렇게, <웃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처음에 키울 때부터 이렇게 눕혀서, 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언제 묶어요, 이게? 어, 여기 한 30cm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요 지주대랑 고정을 시켜서 이렇게 묶어주는 또 기계가 있거든요. 음. 그걸로 해서 이제, 식선으로클수 있게끔 이렇게 고장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제 앞으로 뭘또 주의해야 되나요? 지금 사가묘목에 벌써 이렇게 순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진딧물이 벌써 달려가 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색깔도 여러 가지입니다 검정색, 초록색, 뭐 종류별로 다 달라붙습니다 진딧물이? <웃음> 요 이제 새순이 올라올 때 어린잎에서 이게 진딧물이 가해하지 못하게끔 살충제를 사용해서 어, 주기적으로 진딧물방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나방 뭐 이렇게 살충제를 관리를 잘 해주셔야지 이렇게 잘 키울 수가 있겠더라고요 음. 투자, 이거, 이거 <웃음> 이거 뭐예요? 고라니가 들어오면 음, 사과밭을 망치기 때문에 이렇게 고라니랑 짐승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거물망을 이렇게 다 설치하는 겁니다 아 요렇게 지금 고라니가 네 고라니가 지금 밭에 들어오면 요 비닐을 다 찢어 버리면서 이 밭을 엉망으로 만들기 때문에 아 저렇게 그물망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지금 이제 새순이 지금 이렇게 올라올 때이 새순이 맛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고라니들한테는 아 새순이 네, 수, 순을 다 따먹습니다 고라니가 그거 얼마나 설치했어요 길이가? 정확하게는 몇메인지 모르겠는데 한 7,800m 이거를 하는 거예요? 싹, 밭을 다 이거로? 예, 네, 전밭을 그냥 싹다 둘러야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음, 기둥은 하우스 파이프 쓰던 거 펴서 이렇게 박은 거고요. 요거는 이제 김양식장에서 김양식 할때 어. 쓰는 그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치는 겁니다. 아, 김양식이에요 이게? 네, 김양식 이게 바다에서 온 겁니다 짱데가 <웃음> <딴> <웃음> 김양식장에 사용하던 걸 이제 공수해 가지고 와서 설치를 했죠 일반 그물은 약해서 고라니가 뛰어가면서 받아버리면 이게 뚫어집니다 아... 네. 그래서 좀 튼튼하고 질기고 이게 한 지금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몇년 동안 사, 사용할 수 있거든요 아... e t go. Yeah.